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강좌를, 점 번째 강좌를 진행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점성에서는 이제 한국의 천국에서 우리가 별자리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어진 것은 우리는 숫자,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 타로카드를 하면 수메르 문명을 모르고 난, 모르고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 타로 카드를 입에서 언급도 하지 말아야 돼 이집트하고 털리지 이 택도 없지 아 그거 한참이 그 한참 위에 응? 그것이 세상의 한참 위에 수매로 문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투라는 거다 근데 이 하투가 여러분들 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하자 천만에 이가 내가 뭐, 우리가 좀 하도 일본에서 나왔다 하니까, 내가 일본에서 우리가, 매, 이걸 매화 이런 것은 예. 이, 이 대조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그 대조선이 누굽냐 하면, 코리아예요, 코리아. 고레아. 코리아가 음. 아. 아. 아니고, 예, 코리아.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하트예요. 일본문화는 별로 없어요 일본문화는 옛날에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백제신라 그그 그 뒤부터 시작했지 그, 그 딸이 이상한 그 일본문화라는 것은 이만. 없다 그것이 이것이 아, 아, 대조선 아, 문화다 아, 그게 거기서이 아, 음, 하투가 거기서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일제시대 때그니가많이 이런 우유국제를 막 했다 보니까 일본에서 온걸도 생각하고 일본이 자기들 만든거 우리가 북그뭐 중국이 동북공정하듯이, 마찬가지, 이렇게 시 됐는데, 우리나라 자존심 좀 많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뽀짝 차리있는데 이게 흐리멍텅하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지금 아무도 죽다, 이구도 얼마 안 되는데, 죽다, 이거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말 정신이 뽀차리있 자, 하투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지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있을까? 이 점성에. 이제 그 뒤에, 이 하투 이후에, 아주 후발적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과학적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오행설이라는 거요 자, 오행설이, 좀, 오행설이 그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동양의 점술로 이어져 가겠고, 우리는 이 점성학은 서양의 점술, 서양의, 서양의 점성술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 이건 또 아니요. 여기에서 어? 이 오래된 거 오행설이 왜 여기서 다 배제된 줄 알아요? 이거는 학문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거다. 학문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주명리는 여기서부터 음. 기반에서 없는 데서 이것을 보고 막 짜증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한 것이 출발한 것이 우리는 타로카드라 이것부터 이 출발한 것이 타로카드라 그렇게 이 타로카드가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풀어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점술로서 발전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카드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게 되면 게되자 1년은 몇 달? 12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자연의 이치에요 이치에 따라서 12달 숫자서는 어떻게? 숫자에서는 우리는 1부터 9까지의 수다. 이것이 구진분 수메르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숫자의 기본이에요. 지금의 10은 아니에요. 10은 우리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트예요. 하트는 몇 장? 12장, 장 아, 12장. 12장이라니까. 아, 그렇게, 곱하기 4. 아, 하트는 48장이네. 와저 사람 집에서 하투만 친다고 난 열두 장이 들어왔는데 열두 장 곱하기 4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강 하나 어? 10자리 하나 띠자리 하나 먹피 어. 뭐 두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통과를 하나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 여기서 출발한 것이 여러분들이 뭘까? 이래서 국에서 출발한 것이 여러분들이 뭘까? 여러분들은 모르고는 아, 카드 그거 <웃음> 하는 거죠. 이게 좀더 카드잖아. 카드 이게서 출발했기이 여지는 뭘까? 이것이 바로 포카 카드예요. 이것이 포카라는 거다. 음... 포카 몇 장이지? 5 6 장. 포카가 5 2 장이잖아. 때 아, <웃음> 자 이거 만들어면 포카 카드에 보게 되면 1부터 9까지 수는 익수요 반수로 그런데 거기서 10부터 j, q, k 그 꿀로 해갖고 스 까지를 우리는 뭐 했어요 이것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그림에서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이게 지금 스테이트 플러시인데, 여기서 그림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로얄 스테이트 플러시라고 하는 거야. 로얄 스테이트 플러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스페이드 로얄 플러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타드 카드가 탄생한 것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출발점이 수배로 문명이에요. 숫자 1.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탄생된 것은 우리가 수배로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은 어떻게 4대 문명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오래된 문화예요. 저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집트 메스포타미나 위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양을 고조선을 이어주는 참 아리안 제국부터 시작했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영역이 이 수메르 문명 지역이에요. 이거는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것부터 계속적으로 사업만 한거예요 백년전쟁부터 장미전쟁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충돌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전쟁은 여기서 다 일어난거야 여기서부터 물동량이 어떻게 동서양 물동량 아프리카 물동량을 하면서 여기서 탄생된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상인. 그때가 최고 부자들이 돈을 잘 만지는 사람들이 이 무슨 사람이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제인이다, 상인들이라는 거다. 그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수메르 지역을 수메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그러니까 거기서 몇달 동안 쉬다 가는 거야. 거기서 물건 또 팔고 이래갖고 또 오고 하는데 거기서 탄생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점술이라는 거다. 그것이 타로 카드의 기반이고 우리는 포카 카드의 기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타로 카드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만들었겠나 보통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야. 자 하투 하트, 하투도 봐라. 하투도 이때까지 변함없이 지금 수백년을 수천 년을 내려왔고 포카 카드도 수천을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타로 카드는 아무 논리가 없다 이 말이야. 장난이야. 뭐, 뭐 큰, 뭐 키, 그 카드. 이건 이거 뭐 이건 이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카드 중에서 가장 근본을 갖고 있는 것이 포카와 이. 이거 뭐고? 하투. 하투다 하투 이제 하투로부터 시작돼 왔던 것이 수메. 하투가 수메르 문명과 이렇게 접목을 해가 접목을 해가 숫자와 접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뭘까? 우리나라에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에 좋다는 거다. 그것이 바로 수투다. 수투. 수트. 우리나라의 수투다. 숫자를 가지고 이 노름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그물이 뭘까? 자 지구의 자연의 이치에 열두 달.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숫자 이것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필요없는 거야 요거 두 개만이 우리는 자연의 근본과 이론을 제시해 줄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야 논리라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재밌다. 이것이 논리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과 이것과 여기에 한단수더 넘어갔고 천부경의 논리 최초로 만들어진 천부경의 논리가 삼자 합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부경 타로 가더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것을 좀 바꾸는 거예요 와, 정말로 한한데그 그림에 나온 것이은 인생을 맡기까 여러분, 그림에, 이거, 그 뭐, 지팡이 들고 있는 그림도 왔다고 그 인생을 거기에 막을 거야? 여러분들 너무 창피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창피한 짓 하지 말자, 이. 그래서 완벽한 이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둘 달, 12달, 열둘 달과 숫자로서 풀어야만이 이것이 이론이 될수 있는 거야. 근본이 이론이. 이론이 될수 있는 거야, 이.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탄생됐는지를 모르잖아. 이때까지 우리는 수학자들도 숫자가 어디서 탄생됐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야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숫자가 수메르 문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이전에 있었겠지 이전에 아 수메르 문명에 숫자가 있었으니 이 숫자의 근원은 그 이전에 있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4대 문명, 아래비어에는 1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메르 문명 한참 뒤고, <웃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메르 문명 이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점수를 하고 타로카드를 하고, 막 이걸 할 거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그 이전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시계를 어떻게, 어디로 돌려? 어 수메르 문명 이즈를로이 머리를 돌리는 게 지금 각으로이 여행, 각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천복경의 탄생, 천복경 타로 카드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론을 천복경 타로 카드가 탄생된 이론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즉시 내가 풀어가는 거야 뭐 아무.. 자 그러면 천부경 타로 카드 천부경 타로 카드의 이 탄생 배경이다. 그제 이것을 알아야 될 거야. 그러면 타로 카드가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차후 문제고 차음 문제다. 맞다안 맞다 이거는 차후 문제고 자첫 번째는 우리는 타로 카드가 첫 번째 우리가 백인 어, 요건이 첫번째 뭐라 했어요? 12개 12달 12달 이게 기본이에요 12달 자 두번째는 1부터 9까지 숫자 세번째는 약간 자연현상에서 우리 출발한거고 세번째 자 12달 아홉 개의 숫자에 있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12가지, 12개 숫자를 곱하기 4 했다, 이거. 4종류, 네종류 그렇게, 그거는 4계절이 아니라 네종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4는 4계절이 있지만 4종이에요, 4종. 그렇긴 해. 우리는 1부터 9까지 수가 4종. 그린 카드도 4종.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뜻이지내정어종류요 사계절이 아니라 내종이예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대지방에는 사계절이 없잖아. 남극, 북극에는 사계절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종류가 기이 12개씩 해가지고 48장. 48장이야. 그렇게 48장이야. 네 종류가 열개 갖고, 그게 48장이에요. 아. 자, 그런데 우리는 네 번째. 김, 김. 응? 포카? 스트레이터? 로얄 스트레이터? 그, 로얄 스트레이터가 아니고, 이 근본, 이론은, 이론은 요 네, 네 가지인데. 그 근본을 담은 것은, 어떻게? 첨부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되면 설명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카카드. 그 게임카드로 있어그죠 여러분, 포카카드 아이 이? 포카카드가, 이, 이것이 우리는, 근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자 가장 오래된 카드가 무슨 카드? 어, 트럼프 카드다. 포카 카드다. 그런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카드는 어떤 카드? 트럼프 포카 카드. 그렇게 이때까지 탄생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다. 하트도 안보 하프는 한참 뒤고. 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천부경 타로 카드가 탄생된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천부경 타로 카드는, 자, 우리는 숫자, 숫자의 그 카드를 했다는, 그제 숫자 심리를 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천부경은, 천부경 타로는, 1부터 9까지 수, 49 36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첫번째 자 그런데 이 포카 카드가 기준을 하게 되면 포카 카드는 어떻게 되있냐면 우리는 C, J, Q, K 이 넉장과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가 들어있어요? 이 조카라는 것이 들어있다 아이지 a 는 1이 a 니까 a 는 1이다 자 여기서 있는데 그러면 넉장 4종 넉장 4종 넉 장이 있고 여기 16장이다 그제 16장에 조카 두장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카가 두장은두장을 선택한 거는 임시로 수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천부경에서는 절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다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두 번째, 다섯 종이지. 다섯 종 곱하기, 우리는 어떻게? 넉 장, 그래갖고 스물 장이다. 그러면 총 어떻게? 오십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왜 사종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예요 지금까지 이 사종이 정체를 아무도 모른 거야. 사종의 정체. 왜 사종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종의 정체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리사주를 배우면 알겠지만 지금은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럴 때 내가 가장 강의하면서 많이 그린 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봤다. 요책 요 이거. 사생도 하트. 하트가 요, 요거 다 있겠네요. 이거 이게 무슨 하트야. 자 여기서 세 번째는. 요것이 그 전에 있잖아. 요것이 전생, 인생, 내생, 이것이 우리는 한생이라는 네 가지 세계를 이것을 심리적으로 네 가지 세계를 심리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 4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어떻게 우리는 13종에 우리는 곱하기 4 아니다 14종이 어 10, 14종에 곱하기 4 해갖고 총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5 0여장의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를 할땐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이 카드에는 14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14종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을거예요왜 14종을 선택했을 것인가. 왜 이것이 14종이 선택됐을까. 이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천부 육경에서 나오는 음.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탄생이 나도 숫자도 이것 설명해 주겠지만 나중에는 이 카드의 종류가 이것이 맞는 것들이 14종이 했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이 카드 한개는 각자 카드 1번부터 14번까지 전부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한개더 빠짐없이.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0.1, 0.1mm의 오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로에 거부터 시작하면 총 1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이포에도 우린 카드 네 종이 있어요. 네 종이 있잖아. 그치? 그것을 순분이 뭘까? 서다, 하, 크리, 서다, 하크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스페이드는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생겼 거, 요렇게 됐고. 요렇게, 빨간 거는 요렇게 다이아로 되어 있고. 우리는 요렇게 하트가, 하트가 되어 있고. 더다 하크 이렇게 돼 있지? 크로바. 스페인 드 다이아 하트 크로바. 요 모습이 어떤 거가 요각고 간나 다르나? 아요 모습이 요각고 간나 다르나? 요 크로바 이렇게 돼 있잖아. 크로바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네. 요, 요, 모습이, 요 모습이가, 그치? 스페이더, 다이아, 크로바, 이게이 사람이 포카 바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 이것이 저 수메르 이전에부터 내려온 이 카드인데, 이 카드가 창시있던데 그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누가 만들지지지만 이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존재를 했다. 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뭘까?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다. 맞나요?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나이가 늙어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때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면 하토에는 어떻게 12달이다. 그럼 이때까지 있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하트원 1개월 12개월 그러면 이 스페이트 포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런 논리를 근본으로 해서 이 카드를 만들어 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 각자의 카드 속에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숫자에도 그냥 1 2 3 4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동안에 제가 이거 타로 상담법을 책을 써는고 출판을 못 했는 이유가 카드가 만들어져야지 그죠 카드 만들어 데 고생 많이 했다 돈도 많이 띄고 그래 달래 갖고 돈 붙이 주고 나면 띠못 보고 소식도 없고 전화 끌어 보고 아, 그걸 한두 분당한게 아니다 해내 갖고 해준다 해갖고 영원히 내일 또 오겠지만은 어, 다음 주에는 오겠지 대구에서 우리 우리, 우리 교육센터 있다 이. 배워갖고 타로 가도 그렇게다으면 3년, 이 4년이 지나도 안그려온다 그래서 저기, 저기도 뭐, 유명한, 저 뒤에 이제, 삼조 그림 분이 있지. 이분도 그리달려니까 해가 넘기갖고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그렇게 세월이 흘다가 흘다가 안 돼갖고. 그래도 우리 저박 선생, 우리 따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 거야 그래서 그딸이 덕분에 또 우리는 어떻게 박 선생을, 응? 또, 응? 무거운 짐을 또한게안 그런 거지. 그런데 무거운 짐이 좋은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은 기회가 준비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기회가 가는 거다. 응. 음, 응. 그 <웃음>